원샷해보이는 남자 원샷맨입니다 오늘은 수박화채의 레시피인 수박주스와 딸기우유를 섞어서 마셔볼건데요 수박화채는 여름의 대표적인 과일 조합인데요 여름이 딱 지나가고 겨울이 다가왔는데요 더운 여름을 떠올리며 추운 겨울이 지나갈 수 있기를 생각하며 수박주스와 딸기우유를 원샷해보겠습니다 자 Bye. <laughs>